10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때 정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수를 따르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어, 결정을 하는 거지.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또는 누구를 믿을 만하고 누구를 믿을 만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돕기 위해서. 자, 소셜, 사회적 증거를 찾는다는 건데. 자, 이 사회적 증거가 뭐냐?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룹을 따라가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룹을 따라가는 게 라는 표현을 했고 뒤에 sensible thing to do 그 그러니까 뭐야? 분별 있는 할 만한 일 sensible thing to do 그 다음에 마지막에 to adopt the practices 관행을 따르는 것 관행을 선택하는 것 예. 그런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죠? 다수로 쫓아간다는 것 네, 그래서 파라인드 그룹이 거의 항상 긍정적이야. 뭐에 리스트 서바이벌에. 서바이벌은 지금 살아남는 거니까 생존이에요. 생존이라는 그 전망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살아남아야 되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룹을 따라가면 산다, 득이 된다. 네, 모두가 그걸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할 만한 일이 분명해. 센스블, 살이 있는 분별 있는 이런 건데요.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작가인데요. 자, 우리는 종종 어, 이런 것을 오늘날 어디서 볼수 있냐면 네, 제품의 리뷰 많이 인터넷 이런 데서 보잖아요. 거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봐. 거기서 많이 추천이 달리고 뭐 좋다고 하면 사잖아요. 네, 이와 같은 것은 다수를 요청한다는 건데 심지어는 서천널지 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심지어는 이라고서천널지 서처키즈 아주 미세한 미묘한 큰게 아니라 자그마한 거죠. 자그마한 단서도 even 단서도 중요한 신뢰를 신뢰를 나타낼 수있던데 신뢰를 시그널이니까 뭐 신호를 줄수있던데인바르먼트는 이제 실제 우리 환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 요거 서트라큐즈가 Trustworthness를 할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밑에 단락이 그래서 어떤 지역 식당을 갔을때 생각해보면 자그 사람들이 바쁜가 바빠야 좋은 거야 안 바빠야 좋은 거야 그죠 판단할 수 있겠지 아 여기 맛있나 보다 이 집이 맛집이구나 줄이 있나 없나 자리를 찾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쉬운가 자, 어느 게 좋아요? 자리를 찾지 못해야지 맛있는 집이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다수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기다리는 거는 짜증나는 일, 번거롭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줄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의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큐 그러니까 서틀러라는 것은 크지 않아. 줄이 있다 없다. 이건큰게 아닌데, 실제로 뭐 재료가 뭔지 맛이 뭔지 먹어본 것이 아닌, 그 작은 어떤 단순데도 파워풀큐가 될수 있다 강력한 아주 힘이 있는 근거가 된다 판단에 자, 그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죠 그 음식이 맛있다는 지금 식당에 가서 하는 것을 하나는 예로 들은 거예요 서틀러큐즈에 대한 예예요 자리가 음, 만약 음식이 맛있다거나 그 자리가 수요가 많다 비 인디맨드 수요가 많다 즉 사람이 많다 라는 강력한 단서가 된다 뭐가 줄이 줄이 길면 그렇잖아요 이게 핵당 얘긴데 이제 결론이에요 대개 대, 대개는 자어쨌든 아까 뭐랬어요 예, 그룹을 따라가거나 그할만그 그 그룹 모두가 하면 모두가 하면 할만한 일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practices는 그룹이라든지 소셜 에비던스를 의미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관행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 a d o p 는 이제 팔로우 같은 건데, 채택하고, 선택하고, 취하고, 이런 걸로 다 바꿨을 수 있겠죠. 그것이 네, 네, 때로는, 때로는 좋을 때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more often than 은 예, always는 아니에요. 그 보통이라는 거지, 되게. 네, 좋을 때도. 이런 거고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소셜 에비던스를 우리가 보통 찾는 이유, 그 사회적 어떤 증거, 뭐 위험한지 아닌지, 그지? 뭐 안전한지 아닌 지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을 때 뭔가 정보를 찾는다는 건데 그것이 뭐다? 다 예, 집단, 어떤 다수를 투착하는 것이다. 예, 그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세요.